오늘 가볼 집은요 광양의 음. 어, 3대 광양불고기집입니다 3대장불고기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음. 자 메뉴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어요 갈비살 저는 한우로 2인분을 주문을 했습니다 에. 불고기 한우로 2인분 주문을 했습니다 자, 기본 반찬은 에. 이렇게 나오고요. 소주도 하나 시켰습니다. 이게 좀 특징이 뭔가요? 방향불고기는 어? 얇아서 이렇게 얇게 펴서 석쇠 구워서 드시는 요 아, 보통은 이제 팬 같은 데다 불고기는 보통 우리가 그볶아먹듯이해가지고 네. 먹는 게 많은데 여기는 이렇게 석쇠 불고기, 아, 석쇠 불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. 조그만 게좀 특징이 나오고 고기가 되게 또 맛있어 보여 보니까 어. 고기는 이런 식으로 얇게 펴주시면 되고요 네. 그 육즙이 올라올 때한 번만 네. 뒤집어 주시면 돼요 아예 감사합니다 고기는 여러 번 뒤집으면 찔려져요네 예, 알겠습니다 예, 고맙습니다 고기에다가 파절이 들어가지고 아, 음, 와, 이 고기를 이렇게 좀잘 펴줘야 된대요. 자, 고서 육즙이 살짝 나올 때 이렇게 살짝 뒤집어서. 음. 好기好嘞好죠好기好嘞好嘞好嘞好嘞好 이거는 오래 구우시면 안될것 같아요. 와, 정말 살짝만 구워야 될것 같아요. 고기가 또 얇아서 금방 익고. 음. 그럼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이 불고기 같은 경우는 양념에 재져가지고 살짝 고목한 팬 같은데다가 육수 같은 거 살짝 좀 넣고 뭐 당면이나 뭐 채소 같은 걸 이렇게 넣어가지고 살짝 끓여내듯이 먹는 어떤. 아. 그런 불고기가 좀 많이 익숙한데 얇은 고기에 이렇게 즉석으로 양념을 이렇게 싹 베어가지고 입혀가지고 어 참솥 불에 해가지고 딱 구워먹는 요게 굉장또 메리트가 있네요 또 그리고 맛은 살짝 좀 달달한 맛이 나요 근데 아 이거 좀 많이 달다... 저당 그렇게 많이 단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어 은은하게 약간 과일향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 거부감 없는 단맛이 계속 들어와요 음. 역시 예전에 일박이일에서 그 은초딩이라고 불리던 어, 은지원 씨가 정말 그 고기 중에 제일 좋아했던 고기다라고 할 정도. <웃음> 집집마다 이제 맛들이 아무래도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. 단맛의 강도나 이런 것도 뭐 다른데 이 집도 살짝 좀 달달하긴 한데 그냥 뭐 거부감이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. 싸 먹어볼까요? 음. 아 어, 저거 타겠다. 이렇게 놔두면. 고기를 더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 탈까봐. 이거 많이,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 많이 익히면 좀 질겨질 것 같아요. 음. 짜다. 아. 무채. 이거지, 그지 야, 초가 안 들어간 무채. 아, 이거지 매콤해가지고. 아. 음. 야, 저는 이 무채 그 식초, 초가 안 들어간 거 좋아하거든요. 야. 음. 이 집이 굉장히 유명한 집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좀 사람 없을 때한가한시간대와 촬영하려고 저녁 시간 되기 전에 오후 시간을 선택했거든요? 근데 손님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, 운 좋게 자리가 있어가지고 어우 파김치도 맛있다 반찬 하나 여기 다 맛있다 음. 자, 크게 안싸 이두 개. 파무침. 생마늘. 안에 약간 좀더 코만 가면 이렇게 자, 버섯 좀 넣어주고. 쌈무. 성양고추도 하나 다 끊어서. 쏴, 사사 음 어. 광양이 또 이게 매실이 유명하거든요 어, 매실, 장아찌 그렇게 좋지네요 음. 야 이제 이 무슨 사기네 음아 어. 요거 하나만 더 굽고, 여기 공깃밥을 시키면 뭐 불고기 먹은데 공깃밥을 시키면은 찌개 둘 중에 하나를 택일해가지고 나오는게 있대요 근데 이 고기가 한 요만큼 남았을때 그 찌개가 나오면 그 찌개랑 같이 해가지고 고기를 넣어서 끓여먹으면 또 굉장히 맛있다고 하니까 한번 그것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쇠 해가지고 구워먹은 건 약간 언양식 불고기랑 좀 비슷하긴 하네요 자, 음. 쏴쏴쏴음 어, 여러분들 그리고 이 집은 굉장히 손님이 많은 집이에요. 혹시 주말에 와 보실 분들은 웬만하면은 식사 시간, 점심 시간이나 뭐 저녁 시간 때는 웬만하면 피해서 오시는 게 좋을 거예요. 워낙 손님이 좀 많으시다 보니까 어. 아, 이제 공깃밥을 시키면 나오는 김치국인데요. 아숯 안에다 이걸 묻어줘요. 그리고 여기 지금 보이시죠? 여기다가 그 고기 몇점 남은 거오 끓고 있네. 고기 몇점 남은 거. 이걸넣고 어. 그리고 이 파김치 어. 파김치도 살짝 넣어서 그럼 어. 그다음 이 마늘 마늘도 넣어가지고 끓여내면 더 맛있다고 하네요 살짝 칼칼한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고추 청양고추도 좀 어. 잘라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좀 끓여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아우 맛있겠다 이 중. 하... 자 땀을 흘린 이유 밥 공기를 오픈해야 될 순간입니다. 과연 오예 충분해요. 아 넉넉합니다.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.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어. 어우, 야 수치 화력이 좋구나 음. 음. 스풀이 화력이 좋네요 어우, 음. 아. 아. 찌개 느낌보다는 확실히 국 느낌이에요 니까 그러니까 콩나물 살짝 들어갔고 멸치 시원한 육수에 맛도 놨고 거기다가 파김치를 조금 넣고 익은 고기까지 살짝 넣으니까 시원하면서 고기 육수 느낌도 살짝 좀 나고 오. 아 김치국 무조건 추천 아 아, 국물 한잔 합시다. 수화서서. 不臭 we'll 김치가 들어간 국은 항상 오래 여러분들 아 이제 조금씩 이렇게 날씨 추워질 때아 칼칼하고 하면서 크, 좀 살짝 밖에서 추워 어, 추워가지고 들어온 몸을 팍팍하게 해가지고 좀 녹여주는 아. 啊 oh, yeah. <laughs> 아, 아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아... 여러분 진짜 광양 이쪽 놀러 오시면은 이 광양 불고기는 꼭 한번 드셔보시고 가시길 진짜 적극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. 와, 뭐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. 예. 네. 반찬도 맛있고, 아 나오는 이 김치국, 뭐 고기도 훌륭했고 한데, 야 뒤에 먹은 이 김치국이 진짜 진짜 좋네요. 거기다 직원분이 말씀하신 대로 해가지고 딱해서 넣어 먹으니까. 맛도 훨씬 더 좋아지는 것 같고 아, 어... 어... 그만 먹자 이제 아... 자, 자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어 봤습니다 음.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 죽인다 진짜